무슨 소리야 나는 매일 그에게 얘기하는데 너의 시스템을 지원하지 말라는 게뭔 뜻이야 니가 해야 할때 법정에 가 내가 정시에 출판할 수 없다는 게뭔 말이야 더 이상 할 일이 없잖아 그리고 내가 비를 내준 말라는 게뭔 뜻이야 내가 왜민털 대라고 생각해 야 i that's new way I'll be the first n i 내가 너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는 게뭔 말이야? 나는 네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착하지 않다는 게뭔 소리야? 내가 그저 니 타입이 아닌 거잖아 내가 대통령이 될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야? 미국에 이만 말해봐 그래도 우리 모두가 상대한 거 맞지? <목소리> If there's a new way I'll be the first night I'd l t k e t walk the stars p i s c e p t h u s Bayern. Pisces, p t h u s Bayern. p i s e t h u s b a y e r p s e t h u s b a y e r s u s p i e y e No, no, no, no, no! no.